하여간 그 소동파는 이렇게 고려에 대한 울분이 그렇게 많았던지 평생을 그냥 혐안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소동파는 왜 그토록 고려를 증언한 혐안카가, 혐안파가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동파는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고려 우랑키와는 절대 상동하지 말라는 요지의 상소문을 올립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특히 1089년 11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달 동안 연속 세번 올린 소동파의 상소문이 있습니다. 그 거기서 고려가 16년에서 17년간 송나라의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신들을 접대하느라고 담례품을 하사하는 비용이 이루해릴 수가 없습니다. 성을 쌓고 배를 만들고 관사을 짓느라 각 지방의 백성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사신을 접대하는 비용이 10만관도 넘는다면서 고려와는 절대 상종할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를 주목조목 밝혔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소동파의 오해론이라는 겁니다. 그 오해론의 첫 번째는 고려가 바치는 곡물은 모두 노리개처럼 허접한 물건인데 반해 송나라가 지출하는 경비는 모두 백성들의 고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려사신들이 닿는 것보다 백성들의 말과 기물들을 징발하고 영빈관에 수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려가 송나라부터 받은 하사품을 분명 거란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도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식량을 대주는 것입니다. 넷째 고려사신들이 수집한 송나라의 모든 정보가 거란으로 흘러갈 것이 뻔합니다. 이 근데 이 부분은 약간의 국뽕요사가또 있어요 또 다른 국뽕요사가 있습니다 아까 고려사신을 접대라 하느라고 중국인민들의 등골이 휜다고 했죠 근데 고려사신이 중국에 오면 뇌물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바로 책입니다 뇌물로 요구한 게비단도 아니고 주색도 아니고 예로부터 상문, 학문을 사랑했던 우리 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란 말이 여기서 비롯됐다나 뭐, 뭐라나 어, 믿거나 말거나 하고. 물론 서적은 당시 고가의 물건이고 운반비도 많이 들어서 중국에 부담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등파는 이렇게 책을 쓸어가는 걸 첩부활동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번째 훗날 거라니 송나라와 고려의 교섭을 트집잡는다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다섯가지 오해론을 써서 받쳤다고 합니다. 근데 셋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뭐 특별한 근거가 를 없는 소동파 괜히 뇌피셜이지만 나중에 고려가 중국하고 거란사에서 이렇게 소동파의 그 우려대로 이중플레이를 한 모습들이 좀 나와요. 어, 약간 얍삽한데 뭐, 뭐 나중 얘기고 하여간 소동파는 심지어 고려의 궁모가 송나라 황제한테 어떤 선물을 보냈어요 금으로 만든 탑을 이렇게 보냈는데 고려의 기술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고려 청작이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응? 아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응? 그런 우리 유물인데 고려가 또 금탑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또잘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거 절대 받지 말라고 아주 사생 결단하라고 가로막았어요. 아주 고려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깊었기에 그렇게 안 달했을까 하는데 사실 이해할만해요. 소동파는 일련의 상소문에서 결국 뭘 강조했냐면 고려의 사신을 접대하느라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고려사신 접대에 쓰이는 돈이 10만관으로 이걸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유를 한다면 최소한 몇만 명은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근데 당시 기록을 보면 송나라가 다른 깡패국들에게 바치는 비용을 보면 은 요나라 같은 경우 비단이 20만필, 은이 10만냥 서하의 경우 비단 13만필, 은이 5만냥이라고 합니다. 당시 환율이 1량, 아 1량의 황금은 10량의 백은이고 10량의 백근은 10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려사신이 올때 접대하는 비용이 10만관이면 백은으로 10만 냥의 규모죠. 이 정도면 송이 요에게 바치던 은 10만 냥에 필적하고 소아에게 바치던 5만 냥보다 2배 다 많이 뜯어가는 거니 소당파 입장에선 거란이야 전쟁에 져서 뜯기는 거니 어쩔 수 없지만 고려하고는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요 나라가 송나라에 쳐들어올 때 고려가 군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일종의 보호세 명목으로 뜯어가는 거니 더 짱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조폭 그 시장 상인들 보호세 같은 거 개념이잖아요 자 그리고 소동파의 주장은 그 근거가 있는 게 소동파는그 1089년에서 92년 사이에 항주, 잉주, 양저우의 지주로 근무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목도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고려사신 접대하느라 등골이 휘던 지역이죠. 흉년이 들어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 쇠비름과 결을 섞어 먹는 사람들 산더미 같은 빛에 허덕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본 거예요. 음? 자기가 그 도지사와 마찬가지 그 직책이 있, 있을 때예요 예. 그래서 소동파는 특히 1085년 등주지주로 부임하던 중 해주의 우뚝선 고려사신의 숙소 고려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다음같이 시를 하나 읊었어요 처마와 기둥이 춤을 추며 담장 밖으로 날아오르고 뽕나무는 도끼를 맞아 쓸쓸하게 서있데 백성들은 오랑캐에게 다 주느라 노비가 되게 했으니 이들에게 보상해줄 길이 있을까 모르겠네. 그리고 이 시를 지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84년 고려사신 숙소인 고려정을 지으라는 황명을 내리자 해주 등두고을에는 심한 동요가 일었다 백성들 가운데는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듬해 내가 그곳을 지나다 고려정의 장려함에 탐복해서 시한 수를 남긴다. 저는 소동파의 대표작인 적벽부를 원문으로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 문장력을 읽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인정할 만한 사람입니다. 중국 입장에서의 애국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은 애국자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당대에도 소동파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유능하고 어진 관료였습니다. 황제에게 상소문을 주기적으로 올려서 고려에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간호하다가 황제의 자존심을 건드린 나머지 귀양사를 하고 소동파의 시집은 불태워졌습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 이런 신화는 참으로 짜증나죠. 누구는 고려에 그렇고 싶어서 그런 굴욕 참아가며 했겠습니까? 근데 국가를 경영하는 리더 입장에선 현실적인 한계로 나름 최선을 다한게 그런 모습이 된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에도 원리원칙 내세우면서 사회생활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 나름의 정의감에 살겠지만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을 본다면 주변 사람들은 음. 돈이 아니게 피보는 경우가 있어요 소동파가 아마 그런 케이스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담으로 송의 전설적인 지방관리자 재판관인 포청천인 이야기가 현대 중국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